아, 어어어어어어 졸라 센 도발! 오 졌는? 졌는데? 야이 냉기맨 누구 잡아야 돼 이거 냉기맨 어? 게임이 재밌다? 뭔데? 또이네저 자식이야 저 자식이 어어 디서 바로 그냥 손패 태우려고 안된다 살려주세요 안된다 이렇게 남이.. 남의 불행을.. 아니 이새끼 뭐야?! 설마 또 꼽진 않고 짜리 또.. 아이 아니, 딜카드만 존나 또 진짜 미치겠어, 아니, 아니, 아, 아니, 그, 아니, 아, 진짜, 아니, 아, 이거 진짜 너무하잖아, 진짜로, 아, 님들 진짜, 진짜 너무해요, 진짜로. 아유, 후원 감사합니다. 8강이네, 8강. 내가 잘못, 잘못했는데. 일단 8강. 이게 최종전이었구나. 암튼, 그, 뭐지? 전장 스트리머, <웃음> 전장 스트리머는 꼴등 뭐 할만하고, 개인적으로는 막 이러면서 어그로 꼴아 어? <웃음> 뭐야, 이거? 어허 어허 죽으셨다 아씨 뭐야 아무 거 아니잖아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하하 <웃음> 왜못 나오냐고요? 오늘 경기했는데, 오늘이 아니라 이제 어제구나. 원래 조별 꼴등 하나 못 나와요. 아니, 잠깐만요. 분명 대회에서는 적자들을 했지만 갑자기 토큰들을 꺼내는 네, 우리의 어. 친구. 잘. 잘. 낼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. 요저속궁에서 속공 전립니다 해가지고 야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나한테 주지 마. 어쩌라고 나보고 이거 와또 이씨 법사 머스도 이기었다고 이거 이씨 또또또또 또, 또 숙제 주네 이거 아. 끝났어 어? 안 끝났어? 왜? 엥? 죽을 뻔했어 야 이.. 뒤질뻔했어 했어 딱 들어 야딱 들어 했어 지금. <목소리도> 와. 사실 적의 소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 나무 음식을 먹고 먹고 있었대. 와 아, 네. 소름이 돋더라고. 아 노숙자인데 지 어디서 나온 거야? 이 근처에서 노숙자를 보지 여 뭔데? 아씨. 야 이거 속공이잖아. 아, 나나저 지울 거야. 아 아까 여기 이펙트 떴는데 여긴가? 아이 있으면 끈다. <웃음> <웃음> 우와! <웃음>